신라의 저 사이다 처음 보냐? 아넌잘 모르겠구나 새로 나온 사이다니까 초록 사이다? 혹시 매실이니너어저 공부했냐? 어떠냐? 아휴 그래 자기 깨끗하네 매실이 찾아는 깨끗한음진 초록 사이다 우리 사이는 초록 사이다 초록 사이다